30분 동안 재미없다가 한번 싸우니까 재밌어진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오늘은 신동사 3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줄거리. 원래부터 마법 지도자는 기린이라는 동물이 지도자 후보를 선택해 고르는데요. 그린델 와일드는 이 기린, 기린을 훔칩니다. 물론 새끼예요. 기린은 성체가 얼마나 큰데. 뉴트가 막으려 했지만 기절하고 말고요. 그린델 와일드는 새끼 기린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후보로 나가는데요. 덤블도어는 일을 막으려고 뉴트 다섯 명을 모아 그린델 와일드가 지도자 후보에 못 나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적인 편이지만 진짜 여기까지는 진짜 일도 재미없어요. 근데 점점 재밌어져요. 참고로 티나는 뉴트 의오인이 아닙니다. 티나는 아예 마지막에 에필로그 외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반부에 테세우스가 감옥 갑니다. 참고로 테세우스는 뉴트브의 5인 중에 1인입니다. 그리고 뉴트가 테세우스를 구하러 가고 여기서부터 개꿀잼입니다. 그리고 니플러는 이번에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와서 그린델와일드는 기린을 죽이고 마법으로 살아있는 척 조종합니다. 그리고 죽은 기린은 그린델와일드를 지도자로 선택하는데요. 근데 이건 그린델와일드가 죽은 기린을 살아있는 척 조종하는 거예요. 기린이 진짜 그린델와일드를 지도자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아 근데 대본에 여섯 줄이싹다 그로 시작하냐 그럼 줄거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젠 등장하는 생물 한번 소개해볼게요 좀 결말까지 스포하긴 싫거든요 오리너구리 가 아니고 역시나 귀여운 니플러 그리고 그냥 풀떼기 보호트러클 지랩 말고 신선한 동물 기린 신선이 아니라 신성인데 <웃음> 꼬리만 나온 꼬리만 나온 사람 깨끗하게 잡아먹는 만티코어 그리고 배경만 나온 불쌍한 불사조 그리고 비중 없는 와이번 네 나오는 동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TMI 두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작중 미네르바는 메코나글 교수가 맞습니다 이건 다 아나? <웃음> 그리고 또 참고로 벨라트릭스라고 이름만 불러지는 마법사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